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는 국내 수요초과제, 해외수요초과제, 민관공동개발과제 세가지 과제로 분류되어 진행하며 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구매조건보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는 어, 국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개발 완료되면 구매해주겠다는 구매회 동의서를 어, 바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 별도로 어, 자료를 가지고 아, 상세히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제가, 어, 5억 기준했을 때, 벤처 인증 또는 이노비지 인증, 부설연구소 반드시 있는 조건, 그 다음에 R&D 비율이 재무제표상에, 업적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2.5% 이상, 그 다음에, 그, 매출의 규모가 한 4,50억, 업력 7,8년, 이 정도의 기,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신청을 해서 평균적으로 10에서 13대1의 경쟁을 보인다 하면은 2차수 과제는 작년도 아, 3차분으로 말씀드리면은 267개 회사가 신청해서 167개 회사가 지원을 받는 실질적으로 2대 1도 안 되는 과제의 경쟁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처의 자격요건만 된다 하면은 이 과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제는 국내 수요처 하나 5억, 해외수요처 5억 그래서 합 1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참여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개발 내용만 있으시다면은 두세 개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처 과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기관으로부터 금액의 동의서를 받는 사항인데요. 작년부터 수요처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라. 그러니까 정부가 최대 지원해주는 금액 5억이 60%입니다. 주간기업이 25% 부담하고 수요처가 15% 부담하는데 15% 부담 중에서 경금 부분이 20%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기존 납품 관계가 원활하면서 어떤 수요처에 요구한 개발권이다 그러면은 뭐하등의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신규로,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가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구매하러 동의서를 받는다면은 아,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 수요처에 어, 현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어, 좀 원활하게 구매업 동의서를 어,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선급금, 선수금을 주, 주지 못할 망정 구매업 동의서는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수요처의 그 현금 부담 부분 때문에 어, 많이 국내 수요처에서 이 과제를 대한 구매요동조를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 관련 자료를 보고요. 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에서 국내수요처 과제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략적인 핵심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수요처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 수요처 사업은 수요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에게 신기술 및 국산품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 수요처 사업은 개발 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기술 또는 신제품 개발비가 부족하며 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 수요처 사업 전체의 지원규모는 2018년 기준 총 620억원이며 이중 신규과제 180억원을 지원하고 계속과제는 440억원을 지원합니다. 각 과제별 지원규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과제 및 기업 제한과제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수요처 자부담 10%를 부담합니다. 국방 분야 등의 일부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 수요처 사업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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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둘째,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그리고 자본 잠식기업인 경우 셋째,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과제인 경우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넷째,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이 미납되었거나 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와 같이 의무사항이 불이행된 경우에도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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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과제는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크게 일반과제와 전략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과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입니다. 전략과제는 국방, 기상, 소방 등 한국형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을 제안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제안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수요조사 과제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 및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 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수요조사 과제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접수 공고, 제한 요구서, 과제 검증 평가 및 온라인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계약 체결, 협약 및 자금 지원, 과제 진도 및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업 제안 과제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적합성 검토, 대면 평가, 협약 체결, 과제 진도 관리, 최종점검,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 국내 수요처 과제는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양식이 A4 한 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처의 장에 날인이 있으면 되고요. 신청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과제에 신청을 해서 2년 개발 과제 5억을 지원받으셔서 개발 기간 2년 뒤에 3개년, 4개년, 5개년 각각 5억씩 합 15억의 매출 나오게 되면은 성공 과제로 인정돼서 차과제된 저한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단, 개발을 했는데 그 정도 매출이 안 나왔다. 성실 실패라 해서, 어, 그 드린 자금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단, 불성실 실패는 어, 개발을 전혀 안하고 엉뚱한 쪽으로 자금을 이용했을 경우에 강제 환수 및이에서 3년간 어, 신청 제한을 받습니다. 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국내 수요 조과제 어, 해당 기업은, 준비된 기업은 반드시 신청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